안녕하세요 이지쌤 이에요 이번에 만들어 볼와이아 ppt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볼 것은요 바로 이런 스타일입니다 어, 백종원의 요리비책에 나오는 썸네일 중에 하나의 스타일을 한번 따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미지가 만화처럼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앞쪽에는 사진이 이렇게 쫙 잘려져서 들어가있고 왼쪽에 보면 텍스트도 되게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ppt로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볼 거고 꼭 끝까지 보시면서 익혀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일단 여기 보면은 뒤에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가 들어간 게 되게 간격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지가 딱이틀 안에 맞춰서 들어가느냐 인데요 이미지를 하나하나 넣고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틀을 만들어 둘 겁니다 즉 이미지 틀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둘 거예요 자, 이런거 보이시죠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만드느냐 방법만 알면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파워포인트를 새로 만드세요 새로 이렇게 만드시면 2007 버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2007 버전부터 2019 버전 최신 버전까지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여기 있는 이 슬라이드의 크기가 16대9 비율인지를 보도록 할게요 좌우로 길죠 만약에 2010 버전 이하이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디자인에 가시면 왼쪽에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페이지 설정에서 16대9 비율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꼭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셔야 해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뒤에 이제 모양을 한번 집어 넣을 건데 상단에 보기를 가시면 여기에 슬라이드 마스터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선택해 주셔야지만 이제 만화처럼 집어 넣을 수 있는 이미지 틀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게 수많은 게 이미지 레이아웃들, 그러니까 슬라이드 마스터들이에요. 자, 이런 모양들을 직접 만들어 줄 건데, 그냥 간단하게 세 번째 있는 거 전체 다 삭제해 줄게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개체 틀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 줄 건데, 전 여기다가 개체 틀 삽입, 보이시죠? 여기에서 그림을 넣어 줄게요. 그림. 자, 그림을 넣어 줄 건데, 아래쪽으로 굉장히 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아래쪽으로 일단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넣었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조그맣게 하나만 더 넣어 줄게요 자 이것을 그대로 Ctrl C Ctrl V 눌러서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손쉽게 Ctrl Shift 키 누른 채 아래쪽으로 그대로 이 개체를 이동시키면 턱놔 줄게요 그러면 똑같은 게 복사가 됐죠 그쵸 파워포인트에선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아주 손쉽게 할수 있다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이것을 살짝만 작게 만들어 줄게요 이후에는 이것을 전체 다 선택해서 회전을 살짝만 시켜볼까요? 이렇게 살짝만 그러면은 뭔가 왼쪽으로 회전이 돼서 모양이 이렇게 딱 잡혔을 거예요 그죠? 자 이후에는 여기 있는 이 이미지들을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또 복사를 해줄 겁니다. 어떻게 복사를 해줄 거냐? 자, 전체 다 선택해주시고요. Ctrl+Shift 키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모양이 복사가 됩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통 넣어볼게요. 또한번통 놔줄 거고요. 마지막 톡. 어때요? 지금 모양이 똑같은 형태로 복사가 된 것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길이만 이렇게. 조절해 줄게요 자 이렇게 만드시면 끝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어떻게 보이나 볼게요 자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것에 들어왔으면 무조건 마스터보기 닫기를 눌러 주십니다 마스터보기 닫기 어? 아무것도 안 떴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홈탭 아래쪽에 보시면 새 슬라이드 아래쪽에 여기 있는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이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구역 머리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여기 지금 방금 전에 만든 그 틀이에요 이 틀을 눌러주시면 방금 전에 그림을 추가하려면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틀이 만들어지게 된 건데 이 네모 틀에 내가 넣고자 하는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굳이 자를 필요가 없이 얼마나 편할까요? 한번 해볼게요. 그림. 여기 있는 이미지 중에서 여기 있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넣어볼게요. 완전 딱 틀에 맞춰서 들어가는 걸볼수 있죠?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집어넣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훨씬 간편하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다 집어넣어서 슬라이드 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다 넣은 다음에 슬라이드 쇼를 하게 되면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간편하게 만화 같은 스타일로 만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 겉에 테두리도 없잖아요 그 테두리도 같이 넣어 줄 건데 테두리는 보기 다시 한번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가서 여기에 만들 때부터 이 모든 개체 틀을 선택해 주셔서 마우스 오른쪽 개체 서식 들어가신 뒤에 선 실선을 눌러서 검정색의 너비를 한 2pt 정도만 만들어 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터북이 닫기 그러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색깔이 칠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너무 빠르고 편리하게 만화처럼 집어넣은 걸볼수 있죠 자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어둡죠 배경이 그 어둡기 때문에 그 배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삽입 도형 여기는 이 네모 상자를 선택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틀에 맞춰서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 없음 채우기 검정색 투명도를 한 60% 정도 그렇게 하니까 모양이 또 이렇게 살짝 어두운 형태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가장 잘 알고 계셔야 하는 건 결국에는 뒤에 있는 이 틀이에요 이 틀을 어떻게 만드는지 또 응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난 이렇게 만들어둔 게 하나가 있다 똑같은 레이아웃을 하나 더 복제를 합니다 일단 복제를 할게요 자이 상태에서 하나만 남겨주고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켜, 시켜서 자 이렇게 만들어진 뒤에 마스터보기 닫기 그리고 새 슬라이드 여기 보시면 모양이 또 이렇게 만들어진 걸볼수 있어요 너무 쉽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 그냥 앞쪽에 도형만 집어넣고 만드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응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만들어진 틀 하나를 가지고요 이렇게 하나 자 이렇게 넣어서 색깔만 집어 넣어 주시면 완성되는 것이겠죠 어떤가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만화 같은 스타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제 여기 앞쪽에다가 텍스트만 집어 넣으면 될 건데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삽입 텍스트 상자 그리고 여기 도형 앞쪽에다가 선택을 해주시면 도형에 텍스트가 삽입이 돼요 이렇게 되면 안되고 텍스트 상자를 바깥쪽에서부터 톡 눌러서 이지쌤 보시면 은 백선생님 스타일 여기 있는 이 글꼴이 음 대략적으로 제가 볼 때는 피몬몬소리체 같은 글꼴이 쓰인 것 같아요 티몬 몬소리체 글꼴은 티켓몬스터에서 배포하고 있는 글꼴이고요 사이트에 들어가시거나 검색하시면 금방 검색해서 설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는 티몬 몬소리체를 선택하셔서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색상을 흰색 그리고 마지막 지금 글씨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살짝만 기울여지게끔 기울임꼴을 해주시면 이렇게 살짝 해주시면 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하니까 좀더 비슷해진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전체적으로 겉에 윤곽선을 하나 넣어 줄 거예요 자, 윤곽선 넣어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텍스트 옵션 여기 가시면 은 텍스트 효과라고 있는데 여기에 네온이라고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온이라는 효과에서 미리 설정 색 검정색을 선택해 주시면 여기 크기가 10pt 정도로 나오는데요 뭐한 20pt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히 글씨가 잘 보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고 슬라이드 쇼를 해보니까 와우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가요? 진짜 뭔가 좀 만화 같은 스타일처럼 나오지 않았나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저장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저장 같은 경우에는 왼쪽 상단에 있는 파일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시면 저장하실 때 파일 형식을 png 형식으로 저장해 주셔야지만 방금 전에 작업하던 그 화면을 이미지로 저장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썸네일 이라고 선택했고요 그리고 저장이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슬라이드로 할 것이냐 현재 슬라이드만 할 것이냐 라고 하게 나오는데요 현재 슬라이드만 이라고 눌러 볼게요 그러면 방금 전에 저장했었던 여기 있는 이 ppt가 이미지로 저장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썸네일을 그대로 유튜브 썸네일로 적용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어떤가요 이런 방식으로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전에 만들었었던 여기 있는 걸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제가 삼각형 도형 하나하나 해가지고 만든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굳이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 있는 것을 제가 이미지화 시켜 가지고 만들어 둔 것이 있어요 자이 파일이랑 그리고 여기 있는 이네모난 틀까지 같이 해서 제가 블로그에 공유를 해둘텐데 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마음껏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때는 그런 이지쌤이 이지쌤이 드렸으니까 그냥 아. 나중에 이지쌤 채널 많이 홍보해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아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인물 이미지 있잖아요 이것은 배경 제거 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해서 쓴 거예요 배경 제거 라고 하는 기능은 위쪽에 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제가 드린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대로 알아서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든 만들어도 상관없으니까 마음대로 활용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저는 이지쌤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유튜브 운영 정말정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